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죠 이 건설주 어, 그동안 어, 11월달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 건설주였지만 12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이 건설주입니다 이 건설주 어, 전체적으로 이제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었던 종목이죠 하지만 이 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 정부 정책적 지원을 어 아끼지 않으면서 이제 풀겠다는 이런 어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각종 이제 세제 또 정책적인 쪽 그리고 어또 고도 제한 같은 거를 풀면서 이 서울 지역에서도 이 건설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건설주 어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오늘 지수가 이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어 어제는 어 소외돼 있었던 어 대형 건설주, 우리나라 간판 건설주들이 상승하는 어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어 대형주들이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고 어또 어제에 이어서 우진 INS, I, I, INS 얘가 이제 계속 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원체 가볍기 때문에 시총이 오늘 17% 다시 상승했지만 아직도 600억대 수준이죠.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어, 펄은 4배 수준에 있는 테라사이언스 어, 시가총이 1800억대 어, 11% 급등했고 코드네이처 10%. 그리고 얘네들 종목 보시면 특징이 이, 이런 이, 시총이 작은 종목들 대체적으로 이 실적이 어느정도 찍히지 않는 기업이죠. 어, 그리고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400억대 수준 아주 뭐 가볍기 때문에 오늘 상승률로는 아주 좋았지만 어, 실적이 나와 주면서 어, 또 대형주 어, 대우건설 같은 경우 퍼 5배. GS 어, 어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상승하면서 퍼 3배 수준에 있었던 GS가 이제 5배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대우가 1조 8천억대. 그리고 DL이 어, 역시, 이제, 퍼는 4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퍼 8배 수준. 그래서, 대형, 이, 간판주자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HDC, 어, 그동안 이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 나쁜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만원선을 이제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마토원 역시 만원대를 이제 다시 돌파하는, 어,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히림은 이제 설계 쪽, 업체 중에 유일하게 이제 3.7% 이제 상승을 했고 어, 그외 기업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퍼 11배 수준 시가총액은 4조 6천억대. 그리고 여기 종목 중에 가장 시총이 높은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어, 얘도 1, 2, 3분기에는 뭐 실적은 찍히지 않는 기업이죠. 어, 시가총액은 9조 8천억대로 여기서 가장 무겁고 퍼 4배 수준에 있는 종목 보시면 이제 개룡이 4배, 대원이 4배, 요런 기업이 있고, PBR이, 어, 이들 기업의 평균 PBR, 건설주 평균 PBR이 0.79배 수준입니다. 0.3이 안 되는 종목, 계룡이 0.23, 대원이 0.28, 그리고 0.3배 수준에 있는 g s d l 이 0.39, 0.34배 수준이죠. 그리고, 어, 부채를 보시면 이제, 부채가 가장 낮은 놈, 우진, 우진이가 17%대, 3일이가 17%대, 그래서, 거의, 이제, 부채 수준이 낮은 기업이고, 부채가 200%가 넘는 기업들, 코드네이처, 대우, GS, 또, 신세계 계룡, 이런 종목이 이제 200%대에 있습니다. 먼저, 대우건설입니다. 보시면은 얘도 11월 달에 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연초에 최저가, 신저가를 찍은 후에, 계속 이제 4일 연속 반등한, 대우건설. 다음은 GS 건설입니다. 어, 뭐, 계속 그 하락만 하고 있었죠. 이 다른 건설주가 11월 달에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였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 11월 달에도 그닥 이렇게 큰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던 어, GS지만, 어, 신저가 이후에는 계속 이제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DLENC. 뭐,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퍼가 이제, 어, 어, 낮은 수준 대까지와 있었죠. 그리고 보시면 GS, 어, 대우 뭐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차트의 모습은 그래서 어느 한그 건설주가 움직이면 요렇게 같이 동반해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4일 연속 반등을 하면서 어, 연초부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건설주 어, 현대건설 얘도 마찬가지죠 뭐 1월 초에 어, 신저가 이후에 계속 반등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 어, 삼성엔지니어링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은 계룡 건설. 얘도 뭐 3일 연속 이제 상승하는 그 계룡이.